안녕하세요. a w k r g 딥레이서 소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 w k r g 딥레이서 소모임은 AWS 딥레이서를 가상환경에서 훈련하고 가상 트랙 또는 실제 트랙에서 경주하는 정보를 나누는 모임, 모임입니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미업으로 장문기님께서 AWS AW 딥레이서 훈련환경을 AWS 스팟 인스턴스의 GPU와 CPU로 구성해서 훈련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기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랜만에 뵙네요 작년에 그 당연히 어... 네, 경기 경, 온라인 경기 때 뵙고 네 작년에 네, 뭐 어쩌다 보니 좋은 성적으로 <웃음> 국내에서는 네. 그, 그, 그, 어떻게든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뭐 그때도 로컬러 있었는데 사실 로컬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절감되는 게 있어서 같이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번에 같은 아, 발표를... 지난 대회 때 로컬에서 한 거였어요? 아, 지, 네, 그쵸. 이게 2년 넘었잖아요. 아, 처음에 네네. 할 때는 그냥, 그, AWS 콘솔 했었는데, 그 뒤에 작년에는 로컬이었어요. 작년 말쯤. 아, 말은 아니고 하반기 때부터. 아, 그렇군요. 저는 온라인에서 최근에 그 로컬에서 하신 줄 알았는데, 아, 네, 그럼 오늘, 오늘 그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아,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딥레이서 훈련 비용 최적화가 사실 제일 큰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훈련 자체나 뭐 기존의 뭐 리워드 펑션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한 로컬 트레이닝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어뭐 근데 내용 자체는 몇 가지 관련된 얘기 그냥 p 트 장표로 잠깐 그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라이브로 이제 로컬 환경을 EC2에 꾸미는 것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이제 딥 레이 로컬 환경 자체는 이제 DRFC라고 딥 레이서 포 클라우드라고 불리고 있고 여기 페이지에 가시면 큰일 릭는면 되겠죠. 자세한 설명들과 이제 뭐 구축 방법들 그리고 뭐 환경별로 어떻게 또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쪽 같으면 이제 들어가 보면 w s l 2 기반으로 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필요한 내용은 사실 저도 뭐 내용 부처 자체는 이걸로 했었고 사실 그 로컬 환경이 처음에는 그 설정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들었었는데 유능하신 분이 굉장히 쉽게 이렇게 랩핑해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라이브 데모로 보여줄 만큼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로컬 트레이을 하는 이유는 뭐 짧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비용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장표의 대부분은 이제 비용 얘기라든가. 부가적인 효과라면 이제 멀티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훈련할 수 있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도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실행이 또 빨라진다는 게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스킨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로컬 트레이닝 하신 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게그 대회 리플레이 장면을 보면 까만색 딥레이서 차량으로 되는 거는 한 90%는 로컬로 하셨다고 봐도 될것 같아요. 일부러 까만색 그 스킨을 쓰신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많은 스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선택하시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킨으로서 이제 로컬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초기에는 스킨을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약간 오류를 일으켜서, 아예 막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셋업바이가 번거롭죠. 네, 그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한번 확인해보면 딥레이서 비용이, 긴련비용이 싸지가 않습니다. 시간당 3.5 달러 입니다 굉장히 비싼 요금이거든요. 인시투 인서들어 봐도. 어, 그, 런데 이제, 프리티어로 10시간은 이제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비교해보면, 이제, 어, 네. 이제 V100, 이제 8코어짜리를 보면 이제 3달러로 비슷해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딥레이서 자체도 요 스펙에 V100이 돌아가지 않을, V100에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A100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나올 때는 V100이 나올 시즌이에요. V100에서 돌아갈 것 같고, 비용 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팟 인스를쓸 거고, 스팟 인스타 쓰면 비용이 거의 10%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스펙은 약간 타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PU 같은 경 V100인데, T4로 내리는 거죠. 근데 테스트를 해보면, 뭐, D 테스트 결과, 테스트 결과가 있긴 한데, 어, 약간 느려지긴 해요. 약간 느려지긴 하는데, 그렇게 신경 쓸 만큼은 아니고, 그 비용 자체가, 기존에 93%가 주는 거죠. 할인율로 다니면. 그런데 물론 스팟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화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디맨드로 하더라고 치더라도 원래 3.5달러인데 뭐 거의 0.75달러 정도에서 할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PU 인센스만 썼는데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CPU로서도 할만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뭐, 그냥, GPU가 없는 서버나, 아니면 데스크탑에서도 충분히 할만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세이지미카커 쪽에서는 시간이, 10배 이상 더 걸리긴 해요. 근데 그 타이밍이 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이제 비용을 좀 체감적 와닿게, 이제 환산을 좀 해보면,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순위권 학습량이 되려면, 한 72시간? 적게는 한 48시간? 야될것 같아요. 물론 리워드펑션을 잘 짜시면은 짧게 되겠지만 저는 리워드펑션을 가져다 쓰는 편이라서 일단 이 정도의 학습량이 요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델을 여러 개 테스트하다 보면 초기에 제가 할 때는 거의 한 7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도 나오더라고요. AWS 비용으로 할때 물론 뭐 크레딧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부담은 안 됐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지원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 그때 저도 이제 로컬로 하게 됐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실제 비용 차이를 생각해 보면, 뭐 7일까지, 168시간까지는 안 하겠지만, 이제 한다고 치면, 이제 73만원 되던 게, 어, 47,000원 줍니다. 거의 7 0만원이 절약이 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8x라지를 넣은 거 이게 32코어 짜인데 32코어 짜리 넣은 거는 이제 얘는 이제 시뮬레이터를 하나만 돌릴 수 있는데, 이제 4코어당 하나씩 정도에서 한 7개에서 8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하려면 6개 정도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멀티로 돌릴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하면 8배까지 빨라지진 않지만, 8개를 동시에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시간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 고스펙을 쓰고, 이제 빨리 학습하는, 그렇게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 선정 근거는 이제 이 정도고, 환율은 1250원으로 적습니다. 이제 좋아지는 거는,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고, 보시다시피, 이제 더 빠른 훈련이 가능한데, 동시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32코짜리 어 쓰면, 사실, 6, 6개는 이제 GPU가 없을 때로 사실 산정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코어 정도면 6개를 이제 훈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GPU가 있으면 한 개로 또 학습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가능하고, 어 좀더 다양한 환경으로 이제 그 원래 콘솔에서 할수 없는 뭐 시장 위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트랙을 거꾸로 돌게 한다든지, 그리고 약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뭐 화면의 색상을 막 변경하게 한다든지 조명 색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 피하기 코스도 장애물 위치를 임의로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코너 같은 쪽에서 잘못 피하는 경우는 거기에 장애물을 배치해두고 거기만 시작 위치를 그 근처로 바뀌어서 거기만 먼저 집중적으로 학습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액션 스페이스 변경이 좀 자유롭습니다. 콘솔 자체에서 봤을 때는 액션스페이스가 최근에는 이제 조금 21개 내에서 이제 자유롭게 바뀔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고정돼 있었거든요. 몇 가지 프리셋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여서 변경이 어려웠는데, 그 제이슨에서 포맷만 맞춰서 넣으면 되고, 사실 콘솔에서는 개수 변경은 어려운데, 로컬에서 하면 실제로 개수도 변경이 X는 모르겠는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뭐 5개 도 되고, 30개 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음, 일단, 미터당 5미터도 되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해봤는데, 근데 뭐, 기존 글들 보면 6미터까지도 되고, 초속 6미터인 거죠. 그런데, 콘솔에서는 3미터가 최고긴 하죠. 초속 4미터. 네. 그리고 이제 평가도, 이제 현재 훈련 중의 상황을 바로 이제 평가 모드로 돌릴 수 있고, 그리고 평가 실행이 콘솔에서 하면은 그냥 5분에서 10분이 걸리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스크린이 적용이 안 되고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점은 이제 AMI 관리를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관리를 안 하시려면 이제 부팅할 때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해두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서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스파하실 경우에는 의외로 GPU 서버다 보니까 굉장히 종료가 잘 됩니다. 그냥 그 CPU 서버랑 다르게 얘가 약간 낮에 로드가 많이 걸리는 타임에는 종료가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제식 작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 데이터는 S3에 다 남아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S3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시 이어서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 가격이 오를 수도 있긴 한데, 비딩에서 오를 수가 있죠. 스팟 자체가 이제 남는 자원을 비딩에서 쓰는 서버다 보니까. 그런데, 그 가격, 그 테이블을 보면, 오르기보다는 그냥 그 리소스가 모자라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집, 이제 스팟이 죽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가격 비딩에서 졌을 경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제, 온디맨드에서 띄울 서버 수량이 부족해서 스팟에서 땡겨가는 경우인데, 네,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온디맨드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스팟 인스턴스 자체가 할당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빈번합니다. 아, 이거는, <웃음> 그 앞쪽에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쓰더라도 이제 비용은 이제 많이 발생는데 이제 발표를, 이렇게 이제 세션 발표는면 200달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달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행드온 세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AWS가 진행되는서행조 세션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25달러씩은 주고, 어떤 데는 50달러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빌더, 아, 빌더스 온라인, 뭐, 그리고 서밋, 인노베이트, 그리고 리인벤트, 이런 쪽에, 이제 행조 세션들을 많이 참여하시면, 제가 거의, 한 300에서 500달러는 모은 것 같아요, 1년에. 그렇게 해서 크레딧을 많이 모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건 뭐, 트레이닝 쪽에서 이제 링크 걸어주신 게 있던데, 이쪽에도 이제, 그 관련된 행정 세션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브아 어, 로컬 트레이닝 할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여러 대를 클러스터로 묶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고성능 한 대로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여러 대를 쓰더라도, 그 로보메이커, 즉, 훈련은 여러 대로 하는데, 그 훈련된 결과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는, s a g e m a k 는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 s a g e m a k 학습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V100은 이제 한번돌 때, 한 10초에서 20초. T4는 한 30초에서 60초. CPU는 한 10분 걸립니다. CPU 사실 좀 굉장히 많이 걸리긴 한데, 10, 10분이 또 트레이닝 시간에 비하면 또 그리 많이 계는 않거든요. 물론 뭐 10분이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만. 아,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GPU보다는 로보 메이커, 즉, CPU 쪽그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지 가속이 되는 일반 대탄형 GPU를 쓰면 그런 CPU 버가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GPU가 있는 데탑이 없어요. 노트북도. 또, 또그 GPU가 없어서. 실제로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본 건 EC2랑 이제 테슬라 계열이 있는 서버에서 해보고 그냥 VM에 가면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데탑이 있으시거나, 혹은 뭐,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는 뭐 M60 계열을 쓰시거나 하면 지혜가속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뭐, 그냥 그 v 0이나 이런 것도 라이센스가 있으면 v c p u 형태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별도로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테스트 이제 비용은 이제요 한자 그 특정을 잡았는데 여러 대할 경우에는 이제 제일 작은 그 t4 gpu 하나에 그다음에 일반 c6a 이제 제일 저렴한 거죠, 4코어 중에. 7대로 했을 경우에 뭐한이 정도 비용이 나오는데 어, 오히려 이제 같은 스펙에 메모리는 훨씬 크죠. 같은 스펙에 고성능 서버 한 대를 했을 경우에는 좀더적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디스크는, 얘는 이제 디스크를 개별로 다 들어가게 되고 어, 아무래도 자원 관리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 이거 여, 덟대로 하는 구성을 생각했었는데, 그냥 한 대로 하는 거를 요번에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구성은 한 대가 이제 비용상으로는 8% 더 저렴하고, 그리고 여러 대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뭐각 서버에 대한, 사실 각 서버가 이제 OS를 다 구동하고 있어야 되고, 보컬인지도 돌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CPU 비용이.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도 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네트워크 비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리스 항상 100%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서스 마진도 각각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없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성능 한 대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스팟도 이제 고성능으로 32코어짜리로 데모를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GL가속이 사실 데탑에서 할 경우에는 지혜가속은 싱글 서버만 됩니다. 클러스터 형태로 할 때는 그 지혜가속은 되진 않고요. 그리고 로그메이커의 GPU 사용이 불가하다고는 하는데 사실 클러스터 때뭐로그메이커 GPU 사용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얘는 이제 지혜가속은 아니고 이제 로그메이커에서 연산용으로 쓰는 GPU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구축방안은 이제 개인 PC에서 GPU 있을 경우, 그냥 말씀드렸듯이 없애서 못해봤고요. 이게 사실 제일 맞는 케이스일 것 같긴 한데, 못해보고. 이제 제가 서버 CPU랑 서버 GPU랑 이렇게 해봤었고요. 설치 방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스팟 인스턴스를 GPU랑 같이 하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릴 거고, 이제 다른 클라우드도 이제 DRFC 자체가 애자나 GCP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자나 GCP에서도 동하실 수가 있니다필요 스펙은 메모리 사용량은 생각보다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CPU가 많을수록 로보 메이커를 돌리기에 유리하고 GPU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 로보 메이커 학그 훈련 결과 가지고 학습할 때 필요하고요. CPU 세대나 클럭은 상대적으로 그냥 뭐 참고용으로만 쓰고 크게 문제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이건 이제 이 세대별로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성까지 없는 것 같아서 안 했었고요. 그 로봇메이커의 아, 그 필요 스펙은 문서는 이제 2코에서 4코어라고 하는데 이게 지표가 없어서 그런지 이제 5코어 정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남게 됐었어요. 그래서 기준은 한 4코어 정도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를 설정할 경우에는 이제 서버용 GPU인 거죠. Without GL은. 그런 경우에는 한 로봇맥 하나는 1% 정도밖에 안 써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CPU를, 아, CPU만 쓸 때랑 비교할 때도 그렇게 CPU 사용량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어요. 한 1, 2% 정도. 그런데 이제 g l s 경우에는 개선이 크다고는 좋겠는데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PC 사용자분께서는 이제 설정을 꼭권장드리고요 세이지 어, 메이커는 아, 최소 8코어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네, 뭐 스펙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를 뭐, 그 돌려보면서 이제 퍼센트를 좀 계산해봤는데 뭐 세이지 메이커가 이 정도 쓰고, 그러니까 그 1코어에 100%거든요. 그래서 한 8.5코어 정도 쓰고 로그 메이커 4.5코어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돌릴 때는 이제 S3 순수 로컬에 돌릴 때는 S3 대신에 미나어라고 S3, S3를 시뮬레이션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걔도 한 1% 정도 먹고요 그래서 GPU를 쓸 때는 지금 v 1 0 0 기준으로 보통 설명이 됐긴 한데 1 0 0까지는 필요가 없고 실제로 피크도 50% 이상을 잘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비용이 아깝죠. 그래서 T4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느려지지만 2배에서 3배 느려지지만 그것도 1분 뭐 미만이기 때문에 T4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게 되어서 이제 T4로 진행했고 그리고 V100은 요즘 서버를 띄어보면잘안 떠요. 이제 코인값이 좀 내려서 잘돼수 좀 있겠지만 어쨌든 GPU 요구사항이 많아서 요즘 딥러닝 쪽 요구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뒤에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스팟을 띄울 때는, 그 리전을, 야간 시간대에 있는 리전을 쓰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럼, 좀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안 죽고. 굳이 서울 리전을 쓸 필요는 없고, 이제 비용이, 아, 못하면, 비용이 가장 저렴한 리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들이쓰기 때문에, 뭐볼때 스트림 비율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할 때 컬러 티 옵션으로서 조정하실 수 있고요. 디폴트라면 그 초당 한 2메가 정도 나와요. 스트림으로 이제 모니터링할 때. 뭐 오늘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스팟이 죽었을 때 이제 스팟 띄울 때 연속 요청 옵션을 쓸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맞거나 자원이 생겼을 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를, 뭐, 유저 데이터에 넣거나, 아니면, 뭐, 오지척 스크립트에 넣거나 해서, 뭐 이어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동시에 여러 가지 환경학습하는 거를, 어, d r f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런셸의 ID를 쓸수 있는데, ID를 구분하면, 뭐,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서로 다른 트랙을 동시에 훈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DRLP의 메인 컴포넌트는 크게 컨테이너 4 개로 되어 있거든요. 로보메이커하고 이제 가제보로 되어 있는 이제 시뮬레이터, 3D 시뮬레이터고 그리고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 기반의 세이지메이커고 얘가 이제 로보메이커에서 훈련된 동호인 시뮬레이터 한 결과를 이제 학습 시켜서 이제 학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다음 R.L. 코치라고 이제 메이커 환경을 준비하고 이제 그 강화학습 쪽을 이제 뭐 진행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쪽 전문가님이라서 잘하게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로그에네시스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얘는 따로 띄워져야 되고요. 세 개는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바꿔줄 게 시스템.emv랑 이제 n e m v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emv에는 뭐 로컬 버킷 위치, 그리고 이미지들, 그리고 동시에 몇 개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분실 접속해서 볼 거냐 그렇게 시스 모니터링 할 거냐 그 정도가 중요한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런점이 아, 시스템점 EMV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변수인 거고 런점 e n v 는 학습할 때 쓰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모델 이름 정하고 그 다음 뭐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뭐 트랙은 어떤 것 선택할지 그런 걸 여기 좋게 됐습니다. 드모할때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그 모델, 아까 액션 스페이스를 이제 쉽게 편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액션 스페이스는 모델 메타 데이터 제스 에 있고 얘는 이 부분을 그냥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센서 뭐 종류나 이런 것도 들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 그래서 얘를 편집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주피터투북으로 얘를 약간 제너레이트 할수 있게끔 만들어둔 게 있는데, 계속 같이 공유가 되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로 한 10분에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만 좀, 그래서, 이제 그 셋업 과정은 그냥 서버 시작부터 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페이지 자체는 이제 공개되어 있고요 얘를 보면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스팟이 안 잡힐까 싶어서 제가 하나 잡아 는놨는데 음. 네, 일단 사전 준비해야 될 거는, 어, 미리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22에서 이제 S3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S3 권한을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킷 생성하고, g e 리스트 할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S3 풀 권한을 줘놨고요. 그 보안그룹은 이제 네 가지 정도 열어야 되는데, 2 2번 이제 접속하기 위해서, 5900대는 VNC인데, 실제로 접속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8080은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웹으로 그리고 8888은 이제 평그 애널리시스 쪽 사용하는 포트고요 그리고 EC2를 쓰기 위한 키페어를 등록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리전은 이제 용량 스팟에 띄울 수 있는 곳이고 그 현지 시간에 약한시간대 선택하시면 잘 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미국이죠. 미국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스팟 핫 이게 개인 계정 같으면, 스팟 할당량이 0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계정이 두 개인데, 현재 이 계정에 보면, 어, 할당을 제가 오늘 요청해 놨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했는데, 0으로 되 있습니다. 0으로 되 있죠. 이렇게 되면 스팟을 띄 수가 없어요. 지게하은 그래서 스팟 할당량이 있는지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안아있으면 이제 요청을 주시면 되고요. 서버에 테스, 그, 테스트할 서버는 8코어 같으면 이제 세이지메이커 하나 로봇메이커 하나 정도 돌릴 수 있고 16코어 같으면 세이지메이커 하나랑 로봇메이커 두개 혹은 세 개까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할 거는 32코어 짜리로 할 거고 어, 실제로 뭐 이렇게까지 필요하진 않겠지만 이제 뭐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제 뭐 딥레이서 콘솔에 쓰는 것보다 훨씬 싸죠. 한 4분의 1유형이죠이걸예정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 AMI 딥러닝 AMI를 쓰시면 드라이버 설치를 따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이제 디스크가 가끔 디폴트로 높게 잡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꼭 GP3는 IOPS 3000. 일당스루 r o u g h p u 125메가로 해주셔야 추가가금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빠르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이 GPU, GPU일 때 메모리 사용량이 어땠는지가 질문이 아까 있었어요. 네네. 저도 방금 봤습니다. 네. 그 GPU 사용량이 그 밑, 아좀 이따 데모때서 보실 수 있긴 한데 한 1.5기가에서 2기가 정도 세이지 메이커는 그 정도 썼고요 그런데 그 로보 메이커는 아까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그만큼 써요 그런데 동시에 8개 띄우면 그 쓸데없이 로보 메이커가 GPU를 한 10기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서 GPU가 V100 같으면 32기가니까 사실 뭐 크게 신경안써도 되는데 T4는 현재 16기가라서 가끔 지피, 메모리 부족으로 죽을 때도 있더라고요. 16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컬에서 돌리실 때는 아 근데 그게 좀 다를 수 있는 게 로컬에서 돌리실 때는 GL 옵션이 들어가니까 많이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이지메이커는 한 2기가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M6, 그, 일반 EC2 타입은, 아, 그, 일반, 그, 질문 중에, 이제, EC, 아, 채팅 중에, 이제, M6 타입은 안 죽는다고 했는데, 일반 EC2는 안 죽는데, GPU는 이틀 못 가더라고요. 걔가 이제, 사실, 뭐, 가격이 올라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요. 물량이 없어서. 네. 모머리는 크지 않아도 됐던 것같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로컬 테스트는 데탑에, 뭐, 그냥, 뭐, 기존에, 뭐, 3공6고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쇠더를 볼게요. 테스트할 때는 10분 에 했었는데, <웃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AY는 딥러닝으로, 딥팅을 하고, 네, 타입은 g 4 d 사실, 처음에는 8코어로 했었는데, 네, 총 크게 32코어로. 매년 멀티로 도는 거다 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스팟. 네, 제일 중요하죠. 32코어라도 시간당 한 700원 밖에 안 되죠. 최고 가격은 사실 안 적어주셔도 온드맨드가 기본은 맥스거든요. 온드맨드 넘는 않지만, 저는 비용이 없으므로 1달러. 1만 할까요, 근데 예로 숙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VPC는 그트 디폴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용이라서 최대한 세팅을 안 하도록 지금.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S3를 써야 되기 때문에, S3 a c c e s 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거는 따로 해주실 건 없고요. 스팟이랑 S3 rule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a m i 설정인지 모르겠는데, iOS 1 6 0 0 0으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정 자체는 여기 i n o m a l disk, local disk 쓸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라도. 중요 데이터는 s 3라잡 있고 그래서 과금이 되지 않는 3 0 0 0하이 없어 125Mbps로 설정하고 보안그룹은 아까 설명드린 구성으로 4 m m 만들어놨습니다 네. 제시발힙니다 <웃음> 만드시면 네,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 키! 키 써야 되겠죠 키 설정하시고 가끔 어, 한국 날씨가 북은 미국 날씨가 새벽이겠지만 하면 이제 없다고 안뜰때가 있어요 밑에 캡쳐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노 스파 캐퍼 시티라고 뜰 때가 있습니다 일단 할당이 되면 이제 예전에는 스팟이 뜨는데 좀 많이 걸, 한 5분 10분 걸렸었는데 요즘은 1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아, 생각보다 다른 테스트. 어, 방금 그거도 그 딥네에서 돌리는가요? 많이 정도가 놓치지 않았 <웃음> 네. 그 IP를 확인해보면, 아, 제가 방금 전에 스팟이 뜨나 싶어서 하나 띄워놓은 게 있거든요. 얘도 스팟이거든요. 얘도 하고 사실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이 플래시 한번 해보고 안 뜨면 밑에 걸로 들어갈게요. 안뜨네 네, 일단 밑에 걸로 시간 관계상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니야. 자,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 저기 와중에서 접속이 되더라고요. 조금 이해한다지만 오븐트 서버기 때문에 오븐트로 해주셔야되고 되죠? 즉 <웃음> 여중에도 되더라고요 실제로 스타 서버는 뜬거죠 네. 그리고 뭐 몇가지 설정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냥 복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 어, 서버 구성 자체는 관계가 없고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그 로컬 디스크가 있거든요 지금 블록 스토리지 자체가 100기가 잡혀 있는데 어이가요 대부분 쓰고 있어요. 73%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안쓸 거고 그냥 임시 디스크로 돼 있는 이퍼메라 디스크를 쓸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190기가 가 있고 얘는 이제 큰 타입이라서 이제 830기가 주는데 속도도 빠르고.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도커 업, 그 이미지를 이쪽에 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는 거고 뭐 내용 자체는 그냥 포맷하는 내용이고 이제 뭐 fs 탭에 넣는 내용이고 리부팅에서도 유지되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커의 이제 저장소를 이제 이페메라 디스크로 이미지 저장소를 이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끝났죠. 그러면 혹시 화면 텍스트 보이시나요? 네, 보이고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데이터 디스크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디스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적었었던 거고 실제 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됩니다 이제 그기에서그 DNFC 코드를 받으시고 이제 프리페어 쉘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 드라이버랑 뭐 기타 필요한 패키지들을 받게 됩니다. 요게 약간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더라 그리고 일을 하고 난 뒤에는 꼭 리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금방 되네요. 아 이게 또 패키지가 아무래도 그 미국 쪽에 있다 보니까 <웃음> 도크 이미지나 뭐 이런 패키지 도운로드도 미국에서 실행할 때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리부팅을 했고 그다음에 할수 있는 하시는 게 이제 실제 컨테이너 이미지 그런 셋업을 하죠. 그래서 AWS 같으면 이미셸에서 AWS 뭐같 로컬 하든 로컬 로컬 PC면 로컬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GPU를 사용할 거면 GPU 그리고 GPU를 안쓸 거면 CPU라고 해주시면 그 사실 뭐 크게 주는 건 없고 GPU 테스트에서 타입 체크하고 그 이미지 이름을 맞게 바꿔줍니다. 어떤 이미지를 쓸지. 예, 리부팅이 됐을 거예요안 됐네. 그민네요 <웃음> 네. 네. 이제 붙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주석 처리해 놓긴 했는데 실제로 그 이미지가 아까 크게 그 테스트하는 것 빼고는 아니지. 언어 a l y 하는 것 빼고는 3개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해가 바뀌면 보통 이 버전, 메이저 버전이 바뀌더라고요. 환경도 물론 바뀌겠지만. 그래서 사실 4월 버전부터는 5점대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트랙이 최신 트랙은 최신 로봇 메이커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4점대 버전은 4월달 트랙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달 테스, 그 트랙을 테스트하시려면 이제 5.01 버전 이상을 쓰셔야 되고요. 일단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은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되어 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니을 해주시면, 실제로 그 도커 이미지들을 받게 되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이걸리는뭐 여러 가지를 한것 같지만, 실제로 한 거는 접속해서 v i p i r s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 이니트로 쉐 한번 실행하고, 뭐, 두개한개다 해요. 제가 약간, 그, 이미지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쪽에 설명을 먼저 보면, 그 이미지, 그, 월이 바뀌면 새로운 이미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이미지들은, 사실, 도커 허브에 가서, 태그를, 보시면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AWS 딥미에서 커뮤니티를 가시면, 이제, 프로젝트 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컨테이너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SageMaker는 아, 네. 보통 메이저 버전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뀌고요. 로보메이커를 들어가셔서 태그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기세도 같이 이제 리드미에도 업데이트가 되게 하는데 이게 제일 빠르죠. 어쨌든 원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5.02 버전 보면 버전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CPU랑 GPU랑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나눠둔 거고요. 이제 에 어, 크게 보면 이제 CPU, GPU로 나니고그 다음에 GL이랑 GL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CPU를 쓸 거면 이제 버전명 다시 CPU 쓰게 되, 쓰,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픈 g l 가속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면 이제 GL을 쓰시면 됩니다 언젠가 한번 사실 이것 때문에 게이밍 노트북을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웃음> 아직은 안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g l 쓰시면 되고, 이제 CPU, 이제 아키텍처에 따라서 FX1이랑 FX2, 그리고 뭐 FX512까지 최근 지원되죠. 근데 FX512는 이제 뭐 약간 수렴이 추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PU만 쓰실 분들은, 아, 디테탑 쓰시는 분들은 이걸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엔비디아 GPU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엔비디아 GPU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냥 GPU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가상사업 VM인 경우에는 얘를 쓰시면 되죠. CPU, AVS2. 얘도 의외로 쓸만합니다. 네, 이미지를 다 받았네요. 그러면 이제 실제별 학습 결과를 S3에 바로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S3에 접은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S3에 근은건 있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랙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트랙명은 어, 여기 있네요. 이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다가하신 분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셨고 트랙명 자체가 얘는 이제 트랙에 대한 패스를 주제 넘파이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명이 곧 트랙명입니다. 그래서 프로버전 앞으로 아, 프로 트랙은 이거고 오픈 트랙은 예. 지금 오픈 트랙으로 해볼 거고요. 그대로 적어놨죠. 그리고 모델 프리픽스 네임이 있는데 얘는 S3 d 토리 네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하고 나서 어느 정도 수, 뭐 중지하고 수정하고 이제 그걸 이어서 대학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프린트레인드를 그 트루로 바꿔주시면 네, 네, 네, 네. 트루로 바꿔주시면 어 이어서 학습을 하게 되고 버저링이 계속 숫자가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잠깐 열어볼게요. 실제로 해주실 거는, 이제, EMV 파일 바꾸는 것 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많죠. 이게 이제, 그 훈련하실 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헤드투, 봇할 때, 뭐, 레인을 바꿀 거냐, 보트들의 레인을 바꿀 거냐, 이런 것도 있고, 평가할 때, 뭐, 어떻게 할 거냐, 패널티를 뭐, 줄때 몇, 몇초 가실 거냐, 이런 것도할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도큐먼트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랙 네임 바꾸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디렉터리 명이라서 도도되긴 하는데 이제 보기 관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인드는 참여할 때는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습할 때는 내가 프리 트레인드, 프리 픽스가 이전 걸로 여기 붙게 되고요. 이전액 얘, 얘가 툴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모델을 기반으로 이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붙여놓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트랙명이었고, 얘는 이 디렉토리명. 그리고, 어, 프로파일은 뭐 특별히 설정 안 해주셔도 되고, 그냥 디폴트 쓰시면 되고, 혹시 뭐 API 키를 쓰실 경우에는 프로파일 설정을 해주셔도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기본은 수업 모드로 되어 있어요. 수업 모드는 이제 여러 서버 쓰실 때, 아, 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닛을 하고 나면 수업 쪽, 그, 클러스에 조인할 수 있는 토큰이, 아, 여기 떴네요. 토큰이 뜨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버에서 똑같이 세팅하시고 얘를 입력해 주시면 여기 클러스터에 조인 이 돼요 그래서 얘가 메인이 돼서 이제 그 다른 쪽에다가 같이 학습하면서 이제 네, 네, 멀티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걔는 일단 지혜가 속은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컴포즈 모드로 쓸 독거 컴포즈 모드로 쓸계정입니다 그 이미지 버전이 실제로 월이 넘어가면 뭐 매번 인쇄해 줄 필요는 없고요 그 이미지 버전만 바꿔 주시면 돼요 로보 메이커의 새로운 트랙을 받기 위해서 아마 다음 달은 5.1, 이게 메이저바뀌었긴 한데, 아, 아니. 마이너가 바뀌었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은 나지 않네요. 아마 5.1, 5.2 이런 식으로 증가될 거예요. 그래서 얘만 바꿔주시면 알아서 이제 풀 다운받아서 실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이 되게 되면 얘랑 트랙네임 두 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얘도 바꿔주시면 관리를 위해서 줄 거고요. 네, 사실 환경변수 설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수행하는 과정은 이제 실행 과정인데, 지금은 dr-로 시작해주는 환경변수 함수가 등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i 티베이트를 해주고 나면, dr로 시작되는 이런 도움을 주는 스크립트들이 등록이 됐습니다. 스크립트들을 보시려면, 어 글레어나 뭐 타입 같은 걸로도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쓸게 사실 약간 필요 없는 내용인데 스타트 트레이닝을 보시면 뭐 별명 없어요 그냥 e n v 해주고 이 s 스타트 셸 실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움될 그 스크립트를 좀더 쉽게 쓸수 있도록 DR 사시로 이제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 놨고요. 네, 저 같으면 이걸 이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팀웍스를 읽기는 돼요 쓰시는 게 편합니다. 뭐, 관련된 내용 아니지만, 창을 다 분할해서 쓰시면, 이제 첫 번째 창에서 뭘, 아, 실제 이제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커스 펌 파일 안에 파일 3개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기서 편집하시고 이제 액션 스페이스 같은 거는 모델 데, 메타데이터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워드 풍선은 여기에 넣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어 기본 값이 0.6mps라서 속도만 조금 빠르게 바꾸고 이네만 바꾼 거예요. 실제로 뭐 환경에 맞게 바꾸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수행하는 커맨드는 어, 환경 변수 업데이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DR 업데이트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DR 업로드 커스텀 파일을 실행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커스텀 파일들 방금 있던 이세개 파일들이 SS3의 학습안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디아 스타트 트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근 얘는 항상 같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쓰고요. 어, 뭔가 이미지가 바뀐 게 있나 보네요. 아. 제가 기본 설정을, 얘를 GPU가 있다고 중간에 한번 바꿨어요. 여기에서. 원래는 얘가 아니고, 디폴트가 CPU a v x 였는데, 일단 GPU로 바꿨습니다. 얘 예, 보여드릴, 한 거는 그 GPU 메모리랑 보여드리려고 일단 해놨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실하게 되거든요. 예, 예 상치 못해서 이미지 받는 시간이 약간 더 추가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창을 쓰는 이유가 이제 제는 로그를 보고 얘는 이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CPU는 주로 엠몬이 보기 좋아서 엠몬으로모몬에서 CPU를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이제 50도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사실, 지금, 도커 뜬걸 보면, 음, 까요 로보메이커를 아까 6개놨거든요 그래서 로보메이커가 6개 돌고 있고, RL 코치 하나 돌고 있고, s a g e m a 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로보메이커에, 5,900번 포트가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데, 5,900, 뭐, 1, 2, 3, 4. 요로, 1위로 접속하시면 가제부로 직접 접속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활성화 시켜놓으면 약간 CPU를 좀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활성화 하는 걸좀권장드려고요 접속하실 일이 굳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설정도 지금 설명 안 들었네. false를 시켜놨어요. 이렇게. GUI enable은 false. 그리고 캔시스 스트림 이네이블 또 플러스하면 CPU를 좀더 적게 먹긴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할 때는 편편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이네이블 지켜두고요 CPU를 거의 한 90% 이상 먹던 지금도. 그래서 여기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디알 어, 스타트 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되시작하면 그 포트가 바뀌는데 자동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꼭 스탑하고 스타트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페어로 이렇게 쓰고 있긴 한데 얘는 뭐딴건 아니고 그냥 엔진엑스 띄워서 백엔드로 포트 연결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포트가 고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죠. IP가 어... 근데 사실 요렇게 해서 잘 쓰실 일도 없어요. 보여줄 때만 좀 쓰지. 어떤 의미냐면 여섯 개를 돌리니까 지금 여섯 개가 동시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많죠. 아이들이 여섯 다섯 개잖아요. 그 이유는 실제로 세이지 메이커가 돌고 있는 메인 컨테이너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평가 동안은 다른 로봇 메이커들은 놀아요. 보시면 이 타이밍이거든요. 이 학습 훈련이 끝나고 학습할 기간 동안 세지메이커는 학습을 하고 여기에 있는 로봇메이커는 평가를 해요. 사실 평가 자체는 여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미, 잘은 모르겠지만 영향을안 미치,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끝나면 멸시 이제, 이제 트레이닝하고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자주 돌아는데 걔는 사실 제가 설정을 하나 안 바꿔서 그런데 어떤 거냐면 아까 하이퍼파라미터 쪽에 어 커스텀의 하이퍼파라미터 중에 봉시하게 된 편집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에피소드 사이에 아 에피소드 수적 드레닝사이 에피소드 수를 20개 돼 있어서 그 6개가 다 합쳐서 20번 훈련하고 나면은 이제 세지메이커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적은 거죠. 최소한 한 로보 메이커당 10번을 한다고 쳤을때 6개면 60번은 최소한 해야 되고 뭐더 많으면 100번 이 정도 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정이굉장이좀은잘 몰라서 일단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를 느려서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하면은 요 중간에 이블레이션 도는 얘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는 사실 잘 접속 안 하고 그냥 네 스테이트로 아까 8,080번부터 들거든요 8,080번부터 8,090번까지 넘니다 8,080번을 접속해 보시면 PC만 돌려라고이런 화면이 니다좀버섯발견 하지만, 각, 각 링크가 이제 실제 그 로, 어, 메이커에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제공해주는. 첫 번째 거는 그 카메라가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어, 근데 얘가 정지해 있는 거 보니까. 아, 먼저 가장 중요한 기네시스 스트림 먼저 들어가 보면, 여기는 화면 합성을 해주는데, 지금 아이들로 되 있으면 잘못 고른 거죠. 그 다음 건뭐 같습니다. 아마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얘가 이제 후, 평가가 가면 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거는 이제 메인 카메라 후진하는 것처럼 볼까요? 뭐지? 네, 아마, 부신하고 있었을 수도. 왜냐면 하 이게 가끔 멈춰있을 때, 뒤로 가더라고요. 얘도 아니네. 이게 제가 아직 중황하게한 번에 이 퍼트를 찾는 법을 모르겠다. 보통 시작하는 번호긴 한데. 얘네요. 이블레이팅.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제, 뭐죠? 현재, 그 뒤쪽에서 보는 각도? 이각도로 보여주는 거고, 이게, 카메라를 듀얼 하시면 이게 하나 더 생겨요. 오른쪽 카메라로 볼수 있는 게더 더 생기고, 얘는 이제 위에서 보는 뷰. 상단에서 보는 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합성 뷰가 있는데, 얘가 KVS 스트림이, 기네, 아까 뭐, k v 시스 쪽으로 돼 있던 그 설정이고요. 얘가 되면, 이제, 트랙이랑 합성해서 보여지고, 실제로 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 뭐 트랙이랑 뭐, 차 이름, 뭐 이런 것도 또 실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평가를 하게 되면, 동영상 mp4 스트림이 생기거든요. 그쪽 출력하는, 어, 파트라고 보시면 될니같 사실 저희가 접속해 볼 거는 이해 안 합니다. 이해하는데, 얘가 지금 스트리밍을 보시면 한 2메가 정도 먹거든요. 음, 떻게됐더라 네, 하여튼 2메가 정도 먹는데 1.77이죠. 여기에 퀄러티를 주시면 퍼센트로 이제 네, 아마 이게 MJPEG로 오는 것 같아요. 퀄러티는좀 떨어지는 대신에 이제 많이 떨어 용량이 많이 떨어지죠? 한 500K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퀄리티 한50 정도로 주고 보는 편이고 얘가 사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 태그로 됐거든요. 이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커맨드를 DI 다시 커맨드로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냥 이미지. 아, 이미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따로 띄울 수도 있어요, 대다 네뭐 얼추 설명은 끝난 것 같고요 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알겠죠 이를 학습을 하게 되면 어, 올려야 되잖아요 올리는 커맨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DR 업로 d 모델이라는 커맨드고 얘를 하게 되면 앞쪽에서 환경변수에 지정한 그 S3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임포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 포트는 김레이서 모델에 가서 이제 임포트 모델 누르시고 업로드 된 S3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걸 인포트가 되고 지금 기존의 거를 아직 4월달까지 제가 안 올렸는데 임포트를 하게 되면 트레이닝 결과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GPU 스테이라고 설정하시면 간단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물론 NVIDIA s m i 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보시면 현재 GPU 사용률이 기포인데 학습할 때는, 아니 훈련할 때는 안 써요. 0%예요. 0%고 제가 세이지 메이커 보는 게어 3기가 정도 보네요. 3기가네요. 네 3기가 정도 먹고 얘네들은 로버메이커요 메모리만 먹고 쓰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막 올라갈 때 보면 이제 학습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죠 벌써? 1번밖에안 돌리긴 했지만 10번이 맥스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나죠 CPU를 하게 되면 얘가 시간이 한 10배 이상 더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CPU 없는 서버 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놓고 로그를 따로 뽑아서 보거든요 전에 하나 돌리는 거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얘는 이제 엔탑 대신에 띄어놓은 고탑. <웃음> 고탑이고. 뭐 제가 필요한 별도의 로그를 띄워 찍어서, 그 리워드 폰선에다가 이렇게 로그를 그냥 따로 줄어봐요.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완료한 경우에는 뭐, 한바퀴부 20초가 걸렸다. 걷는 속도는 몇이다. 뭐, 현재 리워드는 몇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얘는 V100에요. V100 두장 들어가 있어요. 근데 쓰진 않아요. 1 0 u 만 쓰죠. 70%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콘솔에서만 돌렸었거든요월 200달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에 등짝 스매싱을 두려워하지 않, 않아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시작해 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감사, 감사드리고요. 감사그 어, AWS k r g 모든 소모임에서는 발표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표를 하시면 네, 200달러 의 크레딧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장표에듯이무기님도 200, 200달러 AWS 크레딧 받으셨고요. 다른 분들도 관련된 내용 공유해 주실 거 있으면 신청하시면 네, 될것 같고요. 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그, 또 질문 그, 더 있으실까요? 아, 네. 정시간 좀 길, 길게 설명드렸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했던 모든 것보다 이게 더, 이게 제일 좋네요, 저는. <웃음> 감사다 그,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사실, 근데 저도 모르겠는 게 이 리워드 함수를 어떻게 짜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사실 캡스턴 쪽이 제일 잘 나오고 있긴 한데 그걸로 할지 뭐 기존에... 저도 말을... 일단은 그 캡스턴 쪽을 주로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의외로 디폴트 리워드 폰션이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게 지금 샘플러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의외로 잘 동작해요. 아 거의 어, 조은 그, 없네. 별거 없던데? <웃음> <웃음> 그거는 방금 그게 디폴트였잖아요. 그게 아마 지금 정도 완주했을걸요. 일단 하나에 가는 걸로 고 그래서 제가 그 확인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잘안 됐던 이유가 이게 어쨌든 리워드 함수라는 게 원하는 대로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면 올라가고 못하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속도에 뭔가 가중치를 주면 얘가 빨리 가는 대신에 지그재그로 막 가요 <웃음> 지그재그가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게 오히려 리워드 펑션이 더 높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뭐 보상을 따로 준다거나 하는 것도 들어가고 혹은 이게 기존의 리워드 펑션이 뭐잘 짜주셨다라도 완주를 생각해보면 이게 더 느리게 갈수록 스텝이 많아지니까 리워드 펑션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완주 됐을 때 리워드 펑션을 기존의 워드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복구 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던 것같아요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나중에 문인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에, 다음 기회, 기회에 다,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세션은 다시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 자,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문기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